저희 교회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의혹을 끼는 손님이 아에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한테 몇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장 목사님, 이러니까, 우리 거기 좀 가도 돼? 또 목사님도 시간이 또 바쁘니까. 그래서 언제요? 월요일 날. 또 목사님 월요일 편하니까. 그럽시다. 그럼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사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테이블을 했다가, 월요일도 목사님들이 내려서 운동하는데 약간 그때는 내가 다른 일이 약속을 다른 데 잡지 마세요.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생신이 점심때 부패를 잡아놨다는 거야. 목사님 다내려오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권사님 생신을 그러면 목사님들의 약속을 내가 소를 못하니까 저녁으로 하시고 권사님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저녁으로 하시고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는요, 도 그래. 아, 와서 운동하는 것도 미안한데, 식사는 무슨 식사야. 그냥 운동하러 가시면 되지.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웃음> 왜? 그냥 식사 어디서 뭐 하겠지?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또 아시는 분들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그도 식사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야.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사실 목사님들하고 골프를 다 하고, 우리 권사님 전화와서 몇시경에 끝나십니까? 아마 그 드라마 한 1시간 반, 1시 반, 1시 반될 겁니다. 음식을 찬뜩 차려놨어. 거기 왔던 목사님들이 미안해 하면서, 절대 목사님 미안해 하지 말라 그랬어. 성도가 주의종 대접하는 게왜 미안할 일이냐. 우리 목회자가 대접 잘 받고 기도해 주면 될 일이 절대 미안할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왜?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이 오시는 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 오시면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돌아오신 거지 그렇게 반고하시더라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우리 봉사는 권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장 목사는 참 복도 많다.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복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그것은 다마찬가지복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하나님 믿으면 다 복이지. 가장 큰 복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요? 여기 앉아계신 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앉아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가면서 는데장 목사님은 참 좋은 성도 만나서 참 보기가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에나된 것은 아이고, 은혜예요. 저 소가지 못됐어요. 승질 낼줄 알아요. 어? 보기 싫은 저 성격 못해서안 만나요. 어? 진짜. 근데 제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 정말 제목이 나의 나된 것은 나는 누구냐? 나 누구냐고요? 장도만 목사겠지. 여러분들은 장로님이겠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것은 과거의 자기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목사 될 이유도 고 예수 믿지 않아서 목사 안될 뿐만 아니라 저보고 목사님이라도 안 부르고 장씨 아저씨 조금 더 나면 장선생 아 생각해 봐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가면 님자고 붙여서 말해 어이 장목사 이러는 사람 있으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지 어디 목사 보고 장목사 이래 하나님 들어온지 모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동네 사람이든, 저보면, 예수, 우리 교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 어 목사님 가시네? 나는 어디서 님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 솔직히 없어요. 제가 볼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다 훌륭하고,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어디 갈 때, 장로님 콘사님, 집사님,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내가 훌륭했습니까? 지금 사도발은 말할 때 그래.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야. 부족한 거 투성이라는 거그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렇잖아. 아니, 사도발이 부족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겠냐. 근데 이 양반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만삭되지 못 팔색동이라면 우리는 5개월 만에 나온 사람도. 우리 김 목사님 웃으시는 거 맞지 앞에서? 내가 봐도 우리 김 목사님 연세가 저보다 위시지만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지는 않아. 잘 들으셔야 돼. 저는 저를 놓고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좀 간증을 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함경도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시집와서 8년 만에 저를 았어요 그니까 러 저는 굉장히 그 서울에서 잘 살았어요. 그당시 우리 쌀가게 했으니까. 덜그덜그덜그 탈곡 깨 놓고서. 그거 8년 만에 여동생을 낳았어. 그니까 러 저는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국내학 2학년 때까지 얻고 다녔어. 길 가다가 뭐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옛날엔 진, 물이 고여있잖아 흙탕에 한번 굴르면 사줘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굴르면 사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굴르면 나온다 그런데 그건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얘기지 우리 아버님도 저에게 한번 손주검을 안 하고 늘 품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심지어 얻고 다녔고 근데 저를 잡은 게 누구냐? 우리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아버지 없었을 때는 방에다 툭 잠가놓고서 그냥 입에다가 양말 탁 털어 막고서 빗자루로. 그래서 내가 어머님 기억하면 어머님 기억하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 야 장목사야, 너는 나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 엄마나 생각하면요. 맞은 것뿐이네요. 군민학교 <웃음> <웃음> 1학년 때 집에다 가정교사를 두고 살았어. 그 당시에 식모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놀길 좋아하고 친를 좋아하다 보니까 청년 때도 제가 28살 예수 믿었으니까 일찍 믿은 건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기 직전에 믿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 길을 쭉 나갔다고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를 내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리 하는 말이 10절에 그러나 나이 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똑똑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뭐했지, 내가 설교 잘했으니까 성도가 은도반 천만의 말씀, 그 설교를 은혜 은혜로게 할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그것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로 나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요. 제가 언젠가도 그 말했어요. 을 28살 예수 믿고 많은 이야기 들었던 것은 그 당시는 기도하면 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귀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원가 말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귀에도요. 저와 함께 개척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 위암이 걸렸어. 근데 그분은 위암만 아니야. 여러 가지 암을 나도 갖고 있었어. 방송 나가는 거죠? 이름이 손방호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는다고 동네에서 그랬어. 의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저희가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이 약하네? 긴가민가 하세요? 나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양직교회가 그 동네에 섰다는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이동네 이런 교회가? 아니 왜이 동네가 어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게쓸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아멘.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희석된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실적인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냥 감각 없이 영적으로 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붙잡고 하나님 우리 손방호 집사님 저와 개척도 있고양주께 수고 많이 있는데 그분의 일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16년 다니고 나서 집사직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사직분 질때 우리 성도들하고 박수 쳐주라고 했어요. 아니 웬만하면 다 떠납니다. 집사 손방호 집사님 나랑 개척을 했지만. 이것도 안되면 집사 못줍니다. 16년을 갔어요. 그랬던 분이 암병 걸렸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의 문제가. 암 수술했어요. 위를 잘라냈어요. 근데 그분은 위암뿐만 다른 게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대로 치료받았는데 암이 싹 없어졌어.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이걸 간증하고 다녀. 목사님, 병원 가서 마지막 검사했는데 암이 싹 없어졌답니다. 근데 목사님 내 귀에요.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집사님 뭐예요? 그때 목사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싹고졸줄 믿습니다. 아, 아, 이 소리가 귀에서 맹들었다는 거야. 아,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작정하셨어. 아, 믿습니까? 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모두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저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 아, 아멘. 사도발의 배움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권력이 없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가장 사도들보다도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 아니 우리 인간적 그 사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응?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부정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봤을 때 깨끗하십니까? 진짜 의롭습니까? 진실하십니까? 혹시 거짓은 없으십니까? 아니, 위선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은혜가 안 되면서 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온갖 위선과 잘못된 모습이 없겠지요 사도바울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말할 때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이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울어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주 줬다는 거야 믿습니까?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아, 기도 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주 줬다는 거야나 믿음 생활자못보다 하나님이 함께주 줬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은혜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게 은혜지. 내가 부족한 게 없으면 어떡해. 10편, 116편 아침에 잠깐 설교하다가 요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10편 계자는 10편 계자는 누굴 사랑 그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을 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이에요 영와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이 난내 평생에 그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난 평생에 뭐하고 살리라? 기도하고 살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게 은혜다 이 말이야. 누구나 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를 부족하지만 그 동네에서 그래도 목회를 은혜 가운데서 많은 목성돼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 오게 한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게 한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저와 사랑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장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은혜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맞다면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개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6대 6서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욕 먹고 살아. 은혜는 받았는데 덕이안 돼. 은혜는 받았다고 은혜 말하는데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좀더 믿음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빗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대 성경 충만히 받았던 초대교 회 성도들은 온 통로에 갔더니 온 백성들이 그를 보였어요. 칭송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삶나가 칭송받습니까? 혹시 욕들어 먹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저도 목사지만 아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지. 라는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교회 저렇게 중지인 사람처럼 안 되지. 라고 하는 소리도 들려올 수 있고. 왜이 말씀을 드냐면 사도바이그말이에요 지금 나의 나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은 그주님의 주신 은혜가 모아지 뭐 않게 해서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내 마음에 닿던 거예요. 나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데 혹시나 내가 은혜를 말하면서 내 은혜가 헛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동네 사람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 때문입니까? 왜또말 안하고 가만히 계셔? 교회 안에 사람이 그렇다고 크게 하시면 안되지 <웃음> 뭐 좋은 일을 크게 해요? <웃음> 교회가 갈라지면서 동네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져요 우리가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귀한 줄 알았다면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면 갈라질 수 없다 이 말이야 응? 은혜, 은혜 하면서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갈라지고 갈라지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회가 싸움질하네 아니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문을 뭐합니까? 막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저 세상 사람하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 돼.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아버지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동네에서 욕먹고 있습니다. 내가 의미롭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영과 가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저 사람보고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저는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우리 4월 2일 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 우리 성도들은 언제 또하니 이분들이 맞들렸나 봐. 응? 그날 여기 우리 목사님 얘기지만 그날 거의 다섯 시간을 리고 있었어요. 밤절. 지금 이민사에서 한 곳에서 다섯 시간 기도하는 거, 설교 듣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얘기. 은혜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필요해요. 믿습니까? 한번 우리 그런 계획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걸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절대, 아니, 가만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사도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 물려야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가장 고사한 것이 있다면, 이 수를 아는 지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받은 은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있기를 죄로 추구합니다. 믿습니까? 고집이 남아있으면 안 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저는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하실까?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꽃동네입니다. 두 줄로 겹사고래가 쫙 펴가지고서 어저께 오셨던 목사님이 양지교회는 꽃동산이네. 어떤 분이 이거 언제 갖다 심었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야. 아, 네. 한인도 없어. 진짜 힘든 동네인데 한인도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놓고 꽃동사를 만들어 놓고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는 걸 나오는 걸 아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몇번 나오셨다가 목사님 오늘 뭐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여기 다 따라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은 내 설교하면 다 따라 나오잖아,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었잖아, 사실적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나 오늘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주 설교하는 줄 알다가 이제 바뀐 걸몰랐는지 내가 전번에 오늘 설교한다고 주부에다 냈을 텐데? 이제, 그랬다가 내가, 건설 오늘 필라 설교, 아, 그렇구나. 다음 주 가세요? 이래 또. 다음 주는 한국 가. <웃음> 그왜 그러니까? 아이 오늘 여기 일하라고 교회 배에다가 가서 흙멀가그걸참 성도들이 다 일하려고 와서 삽 들고 와서 여자들고 내가 그래서 난 설교 가야 되니까 간다고 그고서 근데 설교길 잘했어요. 거기서 붙잡았으면 나도 같이 그냥 응? 아우 하나님의 은혜요. 응?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 오늘 설교 하 와서 같이 못 있어요. 나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시키지 않으면 나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잖아.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의 나등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신 그 은혜가 못뭐 되지 않겠어? 헛되지 않겠어? 내가 모든, 다른 모든 사로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어?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애쓰는 것은 하나의 받은 은혜가 뭐 하게 하 헛되지 않겠어. 우리 집사님이 이거 오카리나 뿌는 거 헛되지 않겠어? 우리와서 함께 앉아 있는 거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가도 아 이분이 권사님이시래, 이분이 장로님이시래, 아 이분이 귀한 목사님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아유 저저저장로님다 피에 피에 피. 이거 슬픈 거요. 저집사분다아저깐죽까집사분다 피. 이거 괴로운 거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서로 믿음의 사람의 은혜가 있어 반길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가된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핍박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받은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서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나는 더 수고한다고 렐루야 우리도 남은 모든 삶을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지만 한번더 마지막 빛을 올려서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한번 한번더 열심히 수고해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 내 가정, 내 일터 거기서 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봐도 허, 참 은혜가 있네. 어, 누가 봐도 은혜가 있네. 우리. 우리 여기 남전 도사님 와 계시는데, 남전 도사님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을 보면 힘이 난데, 내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책이 커 보여요? <웃음> 아니요. 근데 우리 남 목사님 보면 힘이 나요. 그리고 목사 항상 웃어요. 웃지 그럼! 근데 왜, 왜 저분이 날볼때왜 웃는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웃지 않고 화낼 때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 왜? 뭐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니까 왜? 내가 한번 승질 내는 모습 보면, 성도들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다 이러지, 말씀으로 다 이러지, 승질로다 이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바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값지고 귀하니까 그 은혜가 헛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 값지고 귀한 은혜를 너무 헛되게 쓴다 이 말이야. 헛되게. 에? 진짜 받은 은혜가 값지고 귀하다면 우리 귀에서 헛되면 안 되잖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늘 그것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에? 결론도 그렇게 납니다. 십절 한 절에서. 십절 한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뭐요? 뭐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고 있어. 분명히 내가 했다고 했잖아. 내가 수고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까지도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그것까지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황건좀 해놓고 아 거들먹거리고 이거 내가 여기 교회에다가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당신이 하나님 물질 축복 안 줬으면 겠어 못하는 거잖아 내가 교회에다 이걸 해놨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게 아니라 사도발로 말하면 하나님 하신 거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케한 믿음에서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드는 이유 첫 번째 자 보세요 예배당에는 시험드는 곳입니까? 은혜 받는 곳입니까? 물어보는 제가 더 등신이네 예배당은 시험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시험 들어?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봐서, 목회하면서. 왜 그럴까요? 아, 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그건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지금 성계는 당신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시는 말씀인데 당신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는 당신 마음에 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야. 믿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이 예배를 시험 들어서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냐.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교회가 당신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 교회는 누가 뭐도 하나님 마음에 들으셔야지. 아멘. 아멘. 생각을 잘못하고. 저희 그, 우리 집사람, 오빠가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로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 이제 목사님 돼서 이제 목회를 서울대 그쪽 근방에 사는데 하루는 이래요. 어휴, 목사님, 저 간교에서 은혜가 안 돼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그간지의리만했 됐다고 그걸 은혜가 안 되니까. 왜 은혜가 되니까? 거기 목사님이 혀가 짧으셔가지고서 설교하면 막 이런 되는 거야. 그래서 모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크게 은혜가 안 되는데 거기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응? 어? 참 대체 답답해서 그런데 거기서 아멘 하는. 근데 그 교회에서 붕예했는데, 성도가, 강사가, 자기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성도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물어보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러더래. 그렇다고 하는 말이, 붕예는 그냥 우리 목사님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자기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성도님들은 자기 목사의 혀가 짧은 거 알아 몰라. 왜 모르겠어? 근데 주의종이니까, 내 목사에 대한 사랑이, 혀 짧은 보다 더 많은 거야. 왜이말 하냐면, 트집되면 트집거리가 되죠. 하나님의 정의력을 인정해서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혀 짧으면 그것도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응. 저와 사랑하는 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받은 은혜가 진짜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있다 저 시험을 해결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세요. 그게 뭐 나빠요? 올바르게 살고 그게 뭐 나빠요? 회개하지 않왜 나빠요? 절대가 꿈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뗄더라. 우린 그런 말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을 사도바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켰다는 거지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기한 믿음에서 혹시 고난과어얼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고난 없는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했나?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해서 맡아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회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음, 그건니까뭔 얘기니까 차라리 부목사로 있는 게 나아요. 내가 그래서요 아니, 원래 부목사든 뭐 목사든 가냐? 목회 자체가 힘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목회 자체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 모르지만 힘들어서 못 하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서 내가 그냥, 뭐,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아이, 참, 그렇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것까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이 은혜가 되어버리는 되려보,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 기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모래 뭐로 살까요?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은혜가 속에 있으면 얼굴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